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차박 텐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불이주문사의 차박 텐트입니다 보통 차박 텐트 하면 은 밖에다가 텐트를 설치하고 차량을 도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텐트는 차량에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텐트입니다 먼저 패킹 사이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차박 텐트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경량입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단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트의 패킹 사이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패킹 사이즈는 가로가 약 50cm 정도 되고 세로가 약 2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약 5cm 정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약1 9 k g 정도 되고요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가벼운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은 총세가지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가장 아래 등급의 패키지입니다 이 텐트 구성품으로는 첫 번째 텐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그 다음에 가랜드, 그 다음에 카라비너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키지는 이 일반 패키지에 타프를 설치할 수 있는 폴대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패키지는 두 번째 패키지에서 연장 타프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만약에 저같이 캠핑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은 타프 폴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타프 폴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일반형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제품 설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은 이렇게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개의 패키지가 이렇게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를 보시면은 카라비나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장착 방법이 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설치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프 부분 마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프를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180cm 정도 되는 폴대 2개 하고 그 다음에 팩그 다음에 스트링 두개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프 부분까지 다 설치를 끝마쳤습니다. 타프까지 다 설치하는데 아무리 처음 치시는 분이시라도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어, 이거를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자기 차량을 이렇게 덮는 형식이라 자기 차 사이즈가 이 제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볼 거는 이 타프 사이즈입니다 이 타프 사이즈 한번 제가 재볼게요 이 타프 사이즈 우선 길이는 1.2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깊이도 약 1.2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타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어제 키가 약1 8 1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에 좀 닿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인이서 생활하기에는 어좀 좁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명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의자를 놔두고 테이블을 놔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딱 1인 정도가 적당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형 구매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 타프 사이즈 때문입니다 혼자 캠핑을 다니거나 혼자 차박을 다닐 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으실 텐데 만약에 두 명이서 다닐 때는 여기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저라면 은 여기다가 조그마한 실타프 하나 구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차박만 하실 거 아니고 오토캠핑도 다니실 거면 은 그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제품의 내수압은 2000mm로 되어 있고요. 웬만한 비는 다 막을 수 있는 내수압입니다. 그리고 텐트 옆쪽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부분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에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어느 정도 들뜨는 걸 방지를 시켜주고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정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방충망하고 안쪽에 우레탄 창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이렇게 방충망만 있는 옵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 거와 같이 방충망과 안에 이렇게 TPU 창이 두 개가 다 있는 텐트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호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충망하고 우레탄 창은 모두 지퍼로 여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도 이렇게 접어서 걸어놓을 수가 있고 안에서 바깥쪽의 경치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날씨가 추울 때도 안에 이렇게 TPU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TPU 창도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우레탄 창도 접어서 방촌만과 같이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개폐가 가능합니다.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굉장히 아늑해요. 양쪽이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는 어, 시선이 앞쪽만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어, 이게 굉장히 감성 있는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공간이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트렁크 문을 열어서 그렇게 공간이 많이 추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안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넓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레탄 창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방충망까지 닫게 되면 어느 정도 밖에서 안쪽으로 보는 시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차박하러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텐트 같습니다 차에만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타프 설치만 안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텐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브리즘은 차박 텐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